이거 미쳤다, 말도 안 된다, 필드 <웃음> 근데 진다, 레전드. 영청탁을 뭘로 불린 거야? 어, 아, 모르진다 근데 첨 보가 너무 지랄 인데, 어, 어, <웃음> 이거지, <웃음> 이거지 <웃음> 방울뱀에서, <웃음> 방울뱀에서 리로이를 뽑아서 그 리로이가 첨보 히드라를 칠 확률 리로이 또 나왔어 자, 갑니다 먹고 먹고 먹고 먹고 먹오 바로 리필. 오 뭐야 이거 오 go. 훨씬 shit. The q 다 Go, go, go, 피필 g 고 go, go, go, go, 머 리피네고. o 이것이. 몇 개를 처먹는 거야? 방금 박지요? 수박. 허치. 이건데, 얼방 어디가? 이분 얼방 어디가? 이분 얼방 어디가? 배치 저렇게 할거 그랬나 아 그냥 복사된거에 넣을거 그랬나 자, 뻔뻔! 도발 걸고, 막고, 치고. 이거 승률 계산 안된거 같은데? 카드가 승률 계산 못한거 같은데? 내가 질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지냐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카드가 쌍둥이가 안 됐어가지고 번개 쏘고 쏘고 쏘고 도고 도고 도고 콜카름도코겼다 난 아니, 이퍼가 아니에요 이퍼가. 네 천보녀를 왜 잡고 뒤에 놓냐?